저희는 스케일을 좀 우주적으로 해볼랍니다. 윤석열은 지구를 하면 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예, 윤석열은 지구를! 떠나라! 이 부분은 금슬도 참 좋아요. 김건희와 함께 지구를! 떠나라! 이 부분은 스승을 공경할 줄 압니다. 천공과 함께 지구를! 떠나라! 이제 권력이라는 게 만 네.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동자들이 알아서 있거네요 <웃음>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여인네 웃음소리 축가 조작에도 조사도 안 한다고. 나하 I l o v o u w e l h 경력 조작, 이력 조작, 논문 조작, 얼굴 조작, 주가 조작, 통장 조작, 인생 조작 부동산로 사기 치랴, 구약 선서 다 외우랴, 사진 찍어 자랑하라 비밀리에 봉사해서 전 국민이 알게 하랴, 나가 나가 오빠 나가 외국 가서 지시하랴 체클리를 따라 하랴, 오드리에 번 흉내내랴, 팔찌 팔찌 옷걸이 하랴, 패션쇼 하랴, 입맛박에 먹칠하랴, 구레나루 그려대랴, 오빠 언니 접대하랴 연부인을 흉내내랴, 대통령 노릇대하랴 청봉선생 말들으라 건진법사 말 들으랴 바쁘게 바쁘게 사는구나 영부인님 그러다 과로사 하십니다 이제 큰집 들어가서 편하게 쉬세요 압축선 치고 촛불 들어서 이 나라를 구해낼 자신 있으시면 앵콜을 하고 없으면 안하 나라를 구할 자신 있습니까?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아리랑 한번 가보겠습니다